원샷맨입니다 첫! 오늘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음료수로 준비했는데요 청포도에이드, 자두에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편의점에서 자주 팔던 음료수들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두가지 음료수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첫!